안녕하세요. 오래도록 눈팅만 하다가 글좀 올려봅니다. 저는 40대 중반으로 끝없는 나락에서 헤어나와 주식으로 빛을 발견하고 주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해괴한 소리이고 정신나간 이상한 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저로서는 구세주가 주식입니다.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주식에서의 성공이란 각자의 어떤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1만원을 투자해서 수수료 제하고 1원만 남아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돈이 피갖고 10원 쓰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1만원을 투자해서 1원의 손실 만나도 저는 실패입니다. 주식에 손대고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여기 이곳 실패담에 가슴 아픈 사연 올리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당신의 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과연 힘들게?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어 보셨나요? 단지 지금 돈을 잃어서 힘들다고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생명 줄이고 한푼한 한 푼이 피와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과연 쉽사리 몰빵하거나 또는 남이 하는 말에 올인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에 손을 떼는 것이 정답이다. 또는 그나마 있는 것이라도 건진다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저한테는 주식이 내 인생 마지막 구원이고 한 줄기 빛입니다 자신의 한 푼이 얼마이고 내 피를 얼마나 덧없이 소비하였는지 생각해보시고 공부하시고 절실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답은 보일 것입니다. 먼저 제가 살아온 인생의 실패기에 대해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다닐때 한문선생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세홍지마 인간지사 세홍지마 야 좋은 일이 좋은 일일 수만은 없고 나쁜 일이 생긴다고 그것이 꼭 나쁜 일일 수만은 없다시던 그 말씀이 세월이 흐르고 한참 흐르고 나서야 비로소 경험으로 알게 되도이다. 나쁜 일이 생겨서 힘이 드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나쁜 일이 결코 나쁜 일뿐이 아님을 생각하시고 성찰하시고 반성하시고 그 속에서 기쁨 또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 과거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어째서 남들이 만류하는 주식이 제인생인 빛이 되었을까요? 참뭐 같은 인생입니다. 제가 엄마라고 부르던 여자들은 여섯 명쯤 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저보다 더 불행하신 삶을 사신 분들껜 정말로 사죄드립니다. 제 친모는 아버지의 두 번째, 즉 세컨드라고 하지요. 아버지 자랄 때귀이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님이 많은 재산 탕진하고 아버지 온갖 고생 다 하시며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어릴 적 서울 마포구 달동네에서 이리저리 이사하던 생각이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아버진 가진 노력 끝에 인천의 부평이란 곳에 땅을 한 500평 정도 마련하고 농원을 지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한 10살쯤 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원이란 나무를 키워 팔고 꽃을 갖고 파는 허원 또는 꽃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집이 없어 천막을 치고 살았고 전기가 없이 석유골로에 의지에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석유보일러 연탄보일러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 흔하디은한 전기장판 없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전 겨울을 무지 싫어합니다. 추운 거 싫어해서 겨울에도 기름막대면서 보일러 돌립니다. 과소비라고 주위에서 뭐라 해도 어쩔 수 없지요. 너무 싫은 걸 어찌합니까? 어머니가 한 여섯 명 되는 놈이라. 무지 능력 있는 집인 줄 아셨다면 오해는 접으시고 아버지가 지금 소위 말하는 한 인물을 넘어 꽃미남 수준을 넘어 불세출의 미남이라고들 말합디다. 근데 결정적으로 성격의 결함으로 인하여 웃는 여성마다 구타로 일관하여 오래 살지 못하고 참 아버지의 운명이 여부기였는지 혹은 불행이었는지 전 아직 이해를 못합니다만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남편에게 맞는 아내가 배 다른 자식한테 자라는 것은 동화 속에서나 상상하시고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 성격의 결함을 갖고 자란 것은 자명할 터이고 너무 일찍이 철이 들어버린 탓인지 어릴 적 별명이 애늙은이었습니다. 제 나이 12살 초딩 5학년의 삶은 무엇이며 행복은 무엇일까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절망하며 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그런지 몰라도 전 어릴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초딩 5학년 추운 가을 어느 날 죽으면 이지겨운 현실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이나 아이나 생각이란 게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으로 갈지 파멸로 갈지는 본인의 결정이 처우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이 든 죽음이란 단어는 마음속에 싹을 튀어 무서움이 많지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더군요. 뭐 그때는 가치관이나 어떤 마인드 같은 게 없던 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현실이 싫었고 죽으면 그냥 잠드는 것처럼 편안한 안식을 가질까 하는 생각에 자꾸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늦게 들어갔다가 아버지한테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때릴 때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아줌마라고 부르는 새엄마가 계셨는데 맞을 땐 맞다가 기절한 후에야 매질을 멈췄으니까요. 하여간 각기목으로 무지 맞고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에 세살 위인 큰형이 배달은 형을 살며시 깨우면서 집을 나가자고 했습니다. 자신의 엄마한테 간다며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집이 싫었던 터이라 군말 없이 형을 따라 나섰습니다. 현재 위치는 인천부평 목적지는 잘 모릅니다. 걸어서 걸어서 수업. 어딘지도 모르고 그저 집을 나온 것이 기뻤고 식사 대신 생라면과 물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걷다가 어느 놈과 비닐하우스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또다시 걷고 또 걷고 그러다 버스를 타고 간 곳이 천안. 그곳 터미널에서 형이 표를 구해올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음이 돼서 기다리고 있었죠. 몇 시간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줌이 마려워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 갔다 온새 형이 올까봐 화장실도 못 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죠. 전 기어이 울음을 터트리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있으니 누군가 신고를 해준 것인지. 경찰 아저씨 둘이서 저를 경찰서로 데리고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때리지는 않더군요. 그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요. 그리고 새엄마와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몹쓸 놈이 어린애를 두고 혼자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었구나. 형은 무슨 이유였는지 저를 그곳에 두고 혼자 간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제기나긴 가출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중2때 또 중3때 고1때. 고2때 때. 고2 이때 확실히 가출이 성공하여 장기결석으로 학교에서 퇴학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더군요. 집을 나와 몇 달을 생활하면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에게 혼나거나 두들겨 맞거나 또집 나옵니다. 또몇달 있으면 집에 가고 싶어집니다. 또 들어갑니다. 중학교 3년. 이때는 사춘기도 찾아왔고 반항심이 충만하던 시기였기에 오래도록 생각한 죽음을 실행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 9시 거리를 배회하며 빨래줄과 적당한 나무를 찾았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줄을 매달고 적당히 디디걸구에서 죽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더군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세월이 흐르고 어른이 돼서야 깨닫게 되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배우시면 안 되잖아요.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간 몸만더럽게 아프고 아무 일 없듯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란 놈이 좀처럼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고1일때 다시 그 놈을 실행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일단 약국을 돌며 수면제를 사모았습니다. 그 당시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수면제 서른 알이면 어른도 죽는다는 그래서 수면제 서른 알을 챙기고 디데이를 정해놓고 그동안 못해본 것을 해본다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경상도로 전라도로 맛있는 것도 많이 사먹었습니다. 그러다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서 새벽 2시쯤 탈탈 털어서 사이다 먹었지요. 한 시간쯤 지났을까? 두 시간쯤 지났을까? 정신은 몽롱한 가운데 미식미식 울렁울렁 울컥울컥 오 어? 낮이고 저녁이고 너무 많이 먹었나 봅니다. 다토해버리고 하루종일 헛것만 보이더라구요. 돈은 다 써버린 터라. 그곳에서 차비 구걸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세상 살기가 왜 그리 고달팠는지 죽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악마가 있어서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것인지 18살 또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저번엔 개수가 부족했는가 보다. 음식을 많이 먹어도 안 되는가 보다. 나름 혼자 생각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습니다. 일단 약국을 돌며 배가를 모았습니다. 점심도 안 먹고 남산에 올라가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해가지고 전 한적한 곳을 찾아 꾸역꾸역 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먹는 도중 허투역 질도 났지만 참고 끝까지 배가를 다 먹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는지 아니면 몇 분이 흘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만 빼문뜨은 기억나는 것, 참을 수 없는 구토증과 뺑뺑 도는 하늘, 땅 그렇습니다. 죽는 것참 어렵습니다.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 어른이 돼서야 안사실이 약국에서는 수면제를 처방 없이 팔지 않는다는 것과 수면제인 줄 알고 사 먹은 것이 사실은 신경안정제이고 통상적으로 수면제 달라고 하면 저 신경안정제를 주는 것이며 저것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날 깨어나니 주변은 어지럽혀져 있고 토에는 약이 작은 알갱이가 되어 여기저기 뭉쳐있었습니다. 또 가진 돈이 하나도 없기에 길에 나와 지나가는 학생들 삥을 뜯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한 3일은 그냥 잠만 계속 잔것 같습니다. 그때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라 집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었는데 조금만 일을 해도 쉬이 지치고 속이 쓰리고 아프고 헛구역질을 자주 하고 이상이 여긴 새엄마가 아빠하고 상의했는지 용하다는 한의원을 데려갔는데 한의사가 용악긴 기계에 용하더라고요. 맥두 짓고 검사 몇 가지 하더니 독한 약을 먹어서 간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좋은 약으로 몇 달간 지어먹고 위장약은 그때 후유증으로 20년이 넘도록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죽을 때까지 먹게 될것 같고요. 그 뒤로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떠나지는 않았지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잡은 것이 34살 때쯤이던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들던 여인을 만난 후부터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제 자신은 사랑이 무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단지 그 여인이 원한다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제 생명 기쁜 마음으로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이다. 그 여인을 만나면서 삶이란 소중한 것이고 보잘것 없는 생이지만 나도 누군가에겐 행복을 줄수 있고 또 행복받을 권리도 있구나 하고 많이 깨닫고 죽음의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치고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와도 삶의 그는 놓지 않습니다. 공사하며 즐거워하고 누군가는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지금 그 여인은 제 곁에 없습니다만 저를 일깨워주고 저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준 그 여인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추억하며 미소짓곤 합니다. 때론 내 곁에 없음이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좌절하고 힘이 들고 정말 정말 죽겠어도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로 인해 곁에 있는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곁에 있는 분들 자신으로 인해 행복해하고 웃음짓게 만들어주세요. 주식은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따면 재미있습니다. 돈 잃으면 화가 납니다. 주식하시면서 화나시는 분은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쉬엄쉬엄 또는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박은 즐기라고 재밌어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탄나도록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돈 때문에 행복을 저당잡히지 않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정말 힘들 땐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한 끼니에 행복해하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구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다른 이들보다 많은 혜택을 당신은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는 게 힘들어. 도박이라 생각이 들어 주식은 쳐다도 보지 않고 살았는데요. 나이는 자꾸 먹어 가고 노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가지 재테크 수단에 대해 살펴보던 중 소자본으로 투자할 만한 건 주식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주식에 입문하여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 여유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적고 남들이 좀 깊이 하는 그런 직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름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일찍 나가서 일하고 일찍 끝납니다. 주식 공부할 시간이 많다는 것이죠. 안 사람과 맞벌이하지만 좀 적은 금액이라 100만원은 생활비에 보태고 남은 돈하고 그의 농사 일거들며 알바비 번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앞으로 일을 못할 때까지는 100만원 생활비 빼곤 계속해서 투자할 생각이고요. 한 15년 정도는 가능할 거라 생각됩니다. 15년 동안 주식에 대해서 착실히 공부해서 그 후에는 주식으로 생활비라도 벌수 있을 거라 믿고 있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여기다 글을 올리게 되었을까 여러가지 글을 읽다 보니 힘드신 분들 많아서 위로도 해드리고 싶고 뭔가 보탬이 되는 방법 없나 생각하다가 힘든 인생도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많이 알아서 힘든 분들에게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주식에 아는 것은 별로 없고 인생 경험은 나름 많은 터라 인생을 살듯이 주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 처음에는 그런 생각에 글을 써 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글을 올리다 보니 다른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하고요. 참별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됐습니다. 결론은 외로워서 일거란 생각이 들더군요. 살아온 인생이 억울하고 서글프고 힘들고 많이 아프고 그런데 알아주는 이 하나 없고 세상의 외톨이로 살아가다 보니 내가 글을 쓰며. 위안을 받고 싶다는 것을요. 그래서 예전에 힘든 거 조금씩 털어내며 지금은 그나마 안정과 미래를 위해 사는구나. 제가 쓴글 보면서 울었습니다. 힘든 일을 위해 그럴 려포기로한 것인데 정작 저에게 큰 힘이 되더군요. 그래 그때는 힘들었지만 세월이 지나 지금은 조금씩의 행복을 찾아가는구나. 응. 자꾸 그리 감성적으로만 가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힘드신 분들 힘들다고 글 많이 올리시고요. 위로와 격려와 희망도 많이 받아가세요. 저를 보시면서 나보다 힘든 분 많구나 생각하시고 희망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때는 그랬구나.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힘듦이 자신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글 올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고 주제넘은 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한 일과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